네 오늘은 축 네번째 시간입니다 HPT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축이라는 거는 끈으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내분비 물질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끈이든 내분비 물질이든 즉 호르몬이든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다라는 거예요 그걸 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시상하부 이게 하이퍼살라무스죠 근데 이제 축을 얘기할 때는 하이퍼살라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H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H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축의 두 번째 연결고리가 뭐냐면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 뇌하수체. 이걸 p 2텔이다라고 해갖고 P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오늘은 T잖아요, 그죠? T는 쓰로이드예요. 쓰로이드. 쓰로이드는 뭐냐면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요렇게 목에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t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PT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2년 2022년 건강 운동 관리사 운동 생리학 문제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4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거 참고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여기를 전엽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후엽이라고 해요. 그 보기에 보니까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인유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항인유 호르몬, 항인유 호르몬. 이건 뭐냐면 운동하면 땀을 많이 흘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체액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체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분 균형이 깨지니까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이뇨이뇨라는게 소변의 배출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거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액을 조금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 강도가 증가한다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땀을 더 많이 흘릴거예요 그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할거다 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어, 혹시 참고로 여기서 분비하는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또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이 있어요. 요거는 자궁을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대표적이에요. 자궁을 수축시킨다는거는 출산이에요. 출산. 그쵸? 그러므로 출산을 하려면 자궁이 수축하고 자궁이 수축하면 옥시토신을 더 분비시켜요. 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자궁을 수축하기 위해서 옥시토신 더 분비하고 그럼 자궁 수축되고 더 분비하고 언제까지 출산할 때까지.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 공부하잖아요. 음성 피드백. 그렇죠? 네가티브 피드백. 근데 이 옥시토신은 대표적인 양성 피드백을 따르는 축이에요, 이게, 이게. 축이라기보다 양성 피드백을 따르는 어 분비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양성 피드백에 따르는 호르몬이 무엇이냐 라고 또이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서 옥시토신이고 뇌아수체 후회에서 분비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다시 HPT 축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여러분 이 축이라는 거는 전달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전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들어 H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T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T라는 사람의 최종 반응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P라는 사람이 T라는 사람한테 자극을 줘야 돼요 야 최종 반응을 해라 여기서 최종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호르몬 분비거든요 호르몬 분비 예. 즉 최종 반응을 해라 라고 자극을 주는 쪽이 어디냐면 P라는 사람이에요. P. 그렇죠? 그러니까 P는 T를 자극해야 돼요. 무얼로? 호르몬으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갑상선이었잖아요. T가. 그렇죠? 그러므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할 거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 P라는 사람도 결국 이게 지금 신호 전달 게임이기 때문에 P라는 사람도 H로부터 자극을 받아야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이 자극으로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는 P에게 갑상선 써야되나 자극 호르몬 예. 분비해라 라는 분비 호르몬을 분비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길다 H에서 즉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뇌하수체 전엽에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에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티록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티록신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스키 타보셨어요? 스키, 스노보드? 요즘 스노보드 많이 타니까 스노, 스노보드 이렇게 쓰나? <웃음> 스키, 스노보드가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제가 지금 스킬 그렸어요. 이 바닥에 바닥에 왁스를 칠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미끄러운데 왁스를 칠하면 더 미끄럽죠 미끄러운 걸더 미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티록신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 즉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대사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티록신이 분배하면 대사량이 증가하지만 티록신이 제대로 분배하지 않으면 대사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살이 찌죠 살이 찐다 이렇게 쓸게요 <웃음> 그리고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 안하면 대사량이 감소하니까 뇌의 기능도 감소한다 이거 기초편에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아 그런거구나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대사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대사량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뇌하 수체로부터 증가해야지 운동 강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뭐다? 2022년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생리약 4번 문제에 나왔었고 제가 기존에 이거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연결해서 한 건데 조금 발이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 나왔더라 라는 얘기죠 아 안타깝다 다 맞히셨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만점 맞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